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오늘은 먹을 거 바로 해물찜입니다. <웃음> 해물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새우도 있고, 고니도 있고, 개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조갯살 같이 생긴 그런 것들도 있던데.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찜 너무 사랑이에요, 진짜. 음, 이 콩나물. 음, 원래 아기찜이나 해물찜 이런 거볼때전 콩나물 먹으려고 먹는데 <웃음> 음? 너무 맛있어요 <웃음>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삭아삭 풀죽지 않은 이 콩나물 그리고 좀 굵은 콩나물 쓰잖아요 그래서 씹힐 때좀더 이렇게 뭔가 오독오독 뭐 꼬독꼬독 아삭아삭하고 음, 이 소스랑 콩나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오징어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헬물찜은 안에 내용물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좋아요 콩나물 와사비 찍어서 아니 근데 이집인심이 좋은 게 이런 지금 열무김치를 거의 작은 용기로 판매하는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줘요 아니요, 아삭함에 미쳤다 애, 얘도 아삭하고 얘도 아삭하고 리뷰에 좀 생각보다 너무 매웠어요 좀안 맵게 달라고 해도 매웠어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이랬는데 제가 먹을 때 하나도 안 맵네요 아주 살짝 기분 좋은 살칼함 근데 맵지는 않아요 고니 배달만 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원래 가게인데 배달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시켜서 그런지 고니가 진짜 싱싱하다 이거, 빛깔 보세요 이 형태를 보세요 보통 고니가 이렇게 예쁜 빛깔로 모양이 탱글탱글한 게잘 없는데 이 집은 역시 이런 데서 시켜먹어야 돼 음, 최고다 오징어도 굉장히 싱싱하나요 싱싱해, 다. 음, 웬일이야. 수제비, 관장가? 해가지고 먹었는데, 수제비였어. 응, 수제비도 너무 맛있잖아. 낙지 먹어보자. 탱글탱글. <웃음> 낙지에 살림은 정도가 너무 좋아요 수분기도 머금고 있고 와이 집은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세상에나 뭘 뭐, 많네 대체 이런 아구찜 해물찜 이런 걸 누가 만든 걸까요? 칭찬해줘야 돼 볶음밥도 먹어볼까요? 볶음밥 미쳤어요 밥에다가 콩나물을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먹어야 제일 맛있어. 하, 행복하다. 와! 제가 몰랐는데 원래 볶음밥에 콩나물이 들어있었네 오동통통 음, 관자가 되게 크게 들어있는거네 아기도 들었어요 되게 조그맣지만 아기는 또 와사비장에 찍어줘야 돼요 내 마음이 이제부터 여기 찜은 여기 원픽이야 음. 수제비도 들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다가 수제비 넣으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그것도 많이 들은 게 아니라 아주 감질나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 밀가루 은안 드신데 애껴먹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개도 있는데 개도 아껴먹는 거예요 지금 새우도 아껴먹은거임 이거 왕소라 이런 거 아니에요 골뱅이? 엄청 커다랗네 어 소라 너무 식감 좋은데 미더덕을 먹어보겠습니다 미더덕도 엄청 통실통실해 오독오독해요 근데 미더덕 궁금한게 있는데 이렇게 먹다가 씹어서 뱉으세요? 아니면은 끝까지 닫으세요? 다, 다 먹는 사람 반 뱉는 사람 반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어릴 때 뱉어서 먹는 줄 알고 잘안 씹어 먹어봐서 이제 새우를 먹겠습니다 음, 역시 새우는 머리가 엄청 맛있어 개도 맛이 없을 수 없게 생겼다 살까듯 쳤어요 이제 대망의 게 다리, 아야아야 남은 고니와 게살을 떠서 흰밥에 짜잔! 맛있다 자 이제 디저트를 먹겠습니다 샐러드도 너무 좋아해서 아껴놨던 거거든요 그 여러분 이거 샐러드를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짠김좀 붙여야겠다 음딱배불닭 아, 하여튼 오늘도 너무 잘 먹었고 너무너무 맛있었어 반찬도 다 맛있고 아까 그게 가리비였나? 아까 내가 먹은 게 가리비인가봐 수제비 고니 배불 얘는 최소한 4.7점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배불배불